누나한테 친거야바닥에 약간의 고정을 했어 대단한데? 여기는 포토스팟이야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마에 들어? 근데 풍선이 약간 몇 개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<웃음> 내가 문 앞에 준비해둔 선물 봤어 어, 봤어 세어아 <웃음> 우리도 준비한 게 있잖아 우리 모자 세어 그거 널형상한 널 거야 세랑아 <웃음> <웃음> 우리도 이거 보답해 줘야지 앉아 <웃음> 이거 좀들어주고 우리도 이제 보답을 해줘야지, 제롱아. 앉아. 쇼. 아 제롱! 제롱! 제롱! 제로이도 신난 거야, 지금. 날위해 뭐하러 이렇게까지 준비했어. 수고했다들. <웃음> <웃음> 밤새워 준비했다. <웃음> 하얗게 불태웠어. 대단하다. 제롱아, 여기서 사진 찍을까? 제가 음? 저기 포토스팟이야 어, 가방 차가방오 그래 그래 그 여기 사연 들어왔다? 봐. 이리 와봐 얘 약간 위로찾기처럼 저기를 <웃음> 다니는데? <웃음> 오. 오 오. 재밌겠는데? 재밌대 <웃음> 재밌어? 짜란! <웃음> 여기 컴퓨터 오, 나다움직롱아 근데 이거 한개한개다 보는 거 같지 않아? <웃음> 아이 귀여워 짠! 재롱아와 <웃음> 이 약간 행복해 하는 거같아 재롱아 너 지금 어?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다 알아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데 우리 애기? 행복해? 기분 좋아 보여 <웃음> 아우 <아유>, 예뻐 <웃음>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같지 않아? 고맙다는 저기, 거지 입을 <웃음> 약간 제로아, 근데 이집 진짜 시원하다. 왜 왔을 때 여기 오고 잔았어? 아, 나 죽겠어. 제로이도 힘들어. 제로이, 오늘 여기서 푹 쉬다가. 제로아, 여기 호캉스야. <웃음> 알았어? 대답해봐. 좋아. 할 때. 제롱 모기! 목이 입안에 졌어 못 <웃음> 뭐 꺼내는 것 같으니까 넣고 야 넣고. 어? 약간 무서운데? 재롱이가 또 있는 것 같잖아 <웃음> 재롱아 앉아 봐봐 공개 재롱이 잠깐만, 잠깐만 조심하시오 여기서 조금만 조심하시오 잠깐만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아 조심하시오 아 조심하고 있어요 우리 재롱 조심하시오 와 이거 사람 먹는 거면 진짜 맛있겠다 음, 음, 음. 재롱 잠깐만 있어봤다, 조심하시오 재롱 잠깐만 거기 들어갈 거야? 오, 오. <웃음> 잠깐만 벌써 콜 먹어버렸어 아, 맛있어? <웃음> 이미 몇입 먹었어 아 귀여워 it? w h a 슬금 s it? What is it? What is 니 t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누 나에게 로 오는 길이 너무 기... 기... <웃음> 뭐 <길을> 찾아, <웃음> 길. 제가 길을 찾아오서제 길을 찾아와아 귀여워 제롱이제롱이아오셔 제로 아이잘했어 줄게 줄게 이거 잘라서 줄게 아 어, 귀엽다 우리 제롱이 생일 축하해 마이크 기다려 기다려 너무 많이 줬나 <웃음> <웃음> 저녁을 조금 먹으면 되니까 <웃음> 제로인 진짜 생일이다 그지? 근데 저기 생일파티 주최자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? 원래 주최자가 힘든거지 주최자가 힘들지 않으면 그 생일은 <웃음> 내 정신이지 지금 <웃음> 머리 안굴러가 원래 원래 누구 한 명이 희생이 있어야지 어,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야 세상 만사다 그래? <웃음> 뭐야? <웃음> 세상 만사다 그렇다 재롱이 오늘 좀 뭔가 달라 고마워서 그런가봐 진짜 재롱아 재롱아 고맙나? 고마워? 뭘또고맙다고또 그렇게 말을더해 진영이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. 그 응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s t r e